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기수재재입니다 오랜만에 이펙트 연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8월의 마지막이었으니 내달만인가요뭐 어쨌든 안부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썸네일 제목이 생각보다 단순해서 놀랐죠? 여태까지 이펙트 연구의 대상이 항상 어떤 특정 스킨에 대해서 구찰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 컨텐츠의 목적은 굳이 어떤 스킨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 원소라든가 혹은 특별한 이펙트에 대해 고찰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현실로 끄집어낼지를 생각을 하는 게이 콘텐츠의 주요 목적이었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제가 최근까지 이 레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레진을 만들면 꼭 만들어보고 싶었던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이루는 주 원소가 바로 얼음이었어요. 물론 클레이로 얼음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얼음 모양을 한 클리일 뿐이죠. 당장 집에 있는 얼음만 꺼내봐도 알수 있다시피 얼음은 맑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특히 게임이나 영화 같은 여러 매체에서 이 맑고 아름다운 느낌이 더 부각해서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표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죠. 하지만 레진은 다르죠. 레진은 모양을 만드는데 제한적일지 몰라도 얼음같이 투명한 것을 만들 때는 아주 적합한 재료죠. 싱글 색도 제가 직접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어떤 느낌으로 지는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보통 레진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입문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조금만 봐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수두룩하고 조금씩 찾아보면서 공부만 해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없어서 못 배운다는 얘기는 핑계인 시대가 된것 같군요. 특히 저는 유튜버 조만한 마을님의 영상들을 보고 레진의 기본 기술들을 배웠는데요 설명이나 응용 방식도 잘 나와있고 심지어 재료까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계속 분석하면서 실행해보면 금방 배울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이 영상 어항 무드등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시각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삐죽삐죽 솟아오른 것들이 마치 얼음 기둥들 같지 않나요? 저는 이 영상을 참고로 한번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필수 재료. 크리스탈 레진이죠. 먼저 뜨거운 물을 준비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요리 채널도 아니고 갑자기 웬 뜨거운 물?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겨울철에는 레진이 더 끈적해져서 만들 때 내부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외관상으로 기포가 없는게 더 예쁘기 때문에 약 5분정도 중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율에 맞게 따른 주제와 경화제를 간단하게 섞어주기만 하면 레진 용액은 준비 끝입니다. 보시면 기포 하나 없이 깔끔하게 섞이는게 보이죠? 이렇게 잘 섞인 용액들은 두개로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용액에 원하는 색소를 넣어 섞어줍니다 저는 그라데이션을 원하니 연한색과 짙은색 이렇게 두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시에 보석몰드에 부어주기만 하면... 어... 용액을 너무 데웠더니 주체할 수 없이 흐르네요. 넘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모든 몰드에 레진을 부어줍니다. 는개불다 흘렸네요. 여러분들은 레진을 데울 때 적절한 온도로 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석들을 이어붙일 받침도 필요하니까 원뿔 모양 몰드에 남은 레진을 때려놓읍시다. 몰드에 레진 용액을 다 부었으니 잘 경화될 수 있도록 실온에 12시간쯤 놔두겠습니다. 1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완전 딱딱하게 굳어서 별 힘을 주지 않아도 몰드에서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빼낸다고 공정의 끝은 아닙니다. 몰드 입구 부분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포로 잘 갈아서 표면을 잘 다듬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포로 갈아내면 자연스러운 표면은 둘째치고 광택이 사라져서 보기 흉하죠? 이런 부분은 UV 레진을 갈아낸 표면에 잘 바르면서 다시 맑은 레진의 표면으로 만들어줍니다. UV 레진은 크리스탈 레진과 달리 자연경화가 아니라 자외선 램프를 사용해 빠른 시간 안에 경화시킬 수 있는 특수 레진이기 때문에 2-3분만 자외선에 비춰주면 됩니다. 이쯤되면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이렇게 경화가 빨리 되는 레진인데 왜 굳이 12시간을 기다린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이유는 참 간단해요 유비 레진이 용량에 비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 우리 유비 아가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으로 유비 레진을 본드처럼 사용해 여태 만들었던 얼음 조각들과 받침대를 이어주면서 빙산 같은 형태로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레진으로 만드는 얼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실험 작품인데도 아주 느낌이 좋네요 역시 레진을 쓴건 최고의 선택인 거 같아요 그리고 더 최고의 장점은 조명을 받았을 때의 시너지인데 특별한 조명 과정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휴대폰 조명만 비추기만 해도 분위기 깡대 시선 강탈이죠. 마치 마법으로 만든 얼음 같지 않나요? 오늘의 이펙트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작품만 남았네요. 뭘 만들지 정했고 어떻게 이펙트를 구상할지도 끝났으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